다 시는 전화 걸지 말아요. 안 받을 자 신이 없으니까 밤늦게 다니지도 말아요. 걱정돼 잠못 이. 못하는 술도 마시지 마요 이제는 데리러도 못 가요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는 모르잖아요 미안해요 버릇처럼 또 걱정하네요 난 그저의 생각에 안 말이니 그대가 이해해주세요 사랑을 할순 없어도 그리울 순 있잖아요 아직은 이별이란 말이 내게 쉽지가 않아요 그댈 어떻게 있나요 차라리 기다릴게요 그대를 잊기보다 기요 말아요. 곁에서 안아줄 수도 없고 차가운 바람도 대신 맞아줄 수도 없죠 나도 알아 이런 내가 참 바보 같단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 사랑 을할순없 어도 그리울 순있 잖아요？아직 은 이별 이란 말이, 내겐쉽 지가 않 아요？그대로 어떻게 있 나요？차라리 기다리. 않나요? 미안해요 못 잊어서 많 사랑했나봐 이별은 시작도 못하겠어 나 정말 많이 후회하나봐 왜 이제야 니맘 네 조금 할 것도